であ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주 트립 시리즈 마지막 영상 바로 맛집 첫 번째 편입니다. 그럼 바로 첫 집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자, 처음 찾은 곳은 하루 50인분만 판다는 장어덮밥 전문점인 사계 시간이에요. 사계리에 있어서 사계의 시간이라고 이름을 지은 듯해요. 지난번에 왔다가 솔드아웃 돼갖고못 먹고 다시 재도전한 거고요. 여기는 일요일은 휴무고요. 오전 9시부터 재료 소진까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전 10시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경에는 거의...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을 조금 보게 되면 메뉴는 굉장히 단촐해요. 이제 장어덮밥이 있고 그다음에 장어덮밥 특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 뭐가 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맨 위에는 이제 하루에 오0 인분만 판매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어구이 한판 여기 소주로 판매하고 공기밥 추가는 안 되고 포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문을 했고요. 여기 밑반찬 기본찬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어, 볶음멸치 그 다음에 깍두기 네, 무피클 이렇게 아, 되어 있는데 요 멸치 있죠. 아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집 네, 멸치 맛집입니다. 정말 맛있고 어, 다른 차는 셀프로 리필이 되는데 이 멸치는 리필이 안 돼요. 비린내가 없고 정말 고소합니다. 자 멸치를 먹는 동안 금방 예, 만석이 돼버렸어요. 그 후로 는 웨이팅이 계속 있는 거고요. 주방에서 뭔가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 금방 장어덮밥이 나왔고 저는 이제 장어덮밥 특을 시켰고 이제 와이프는 이렇게 일반 장어덮밥을 시켰어요 굉장히 푸짐하고 가득 차 보이죠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이제 일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줄의 장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킨 이제 특 장어는 이제 네 줄이 들어 있습니다. 장어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국이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 장국은 뭐 굉장히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맛이 있고 이제 고소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 장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덮밥에 이제 두 배가 이제 이특 장어 덮밥이었는데 이제 5천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보다는 5천원 차이면 특을 좀 먹는게 좀나을것 같아요 근데 양이 꽤많이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는게 예, 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물을 좀 보게 되면은 장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양파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이 양파도 굉장히 맛있어요 달달하게 잘 볶아갖고 맛이 괜찮았고요 어, 이 양파는 좀 과하게 뭐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런 단맛이 있고 이 밥하고 양파하고 장어 이게 정말 잘 어울려요 이제 먼저 장어를 하나 먹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맛이 이제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어떤 경우는 장어가 너무 작거나 달잖아요 근데 아주 적절한 단맛과 이제 그 균형감 음,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밥하고 이 양파하고 장어 하고 같이 이렇게 떠서 어, 먹었는데 이게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히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아주 맛있게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특장어 같은 경우는 양도 많고요 맛이 강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한 가지 말을 하면 먼저 생강이 좀 같이 나오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뒤에 는 조금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생강을 먹으면 좀 좋아서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아침에 먹으러 와야 한다는 예, 아점 정도 생각하고 먹으러 오면 될 듯해요. 그래서 장어덮밥 먹고 근처 송악산 걸어가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영수증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윗부분 보면 10시 27분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아침 일찍 가서 먹은 거예요 네 다음은 이제 고기국수집 두 곳을 소개할 건데 첫 번째는 효태국수예요 영업시간이 11시부터 15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일요일은 휴무고요 근데 단점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주변 골목 이용을 해야지 됩니다 고기국수는 이제, 이제 8,000원 이 어, 정도 판매하고 있고요 약간 보통은 이 정도 금액대가 많은 것 같아요. 키오스커에서 주문 결제하면 대기폴번호가 영수증에 출력이 돼요 이제 그걸로 이제 번호 부르면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반찬은 셀프인데 이제 배추김치하고 깍두기 이렇게 두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주문을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요. 그러니까 조금 오랫동안 웨이팅이 된다는 얘기겠죠. 고기 이제 요거는 고기를 하나 추가 해 가지고 어 주문한 고기국수 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유부가 올라가져 있고 이제 고기 양이 있고 면색이 굉장히 특이하면서 두툼한 음 그런 어 면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잡내가 없이 굉장히 깔끔해요 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어 고기가 좀 부드러워서 면하고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먹으면 이제 면이 굵고 좀 부드러운데 이게 국물을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고기 국물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명으로 유부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요거또 한몫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잡내 없는 진한 국물 아 이거 정말 좋아요 근데 맛은 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단점이 이제 주차 문제가 그리고 이제 짧은 영업시간이 좀 이렇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구요 다음은 이제 산모국수인데 이거는 공항하고 정말 가깝구요 그 다음에 좀 영업시간이 길어요 네. 공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 이곳으로 좀 많이들 먹으러 오는데 여기는 고기국수가 9,000원 이에요 그러니까 효태보다는 1000원 더 비싸구요 여기 고기비빔국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이렇게 치워보면은 속안에 새콤달콤한 비빔국수가 있는데 요거 맛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음. 새콤달콤한 그 정도 특별한 맛은 없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고기국수 인데 김가루가 있잖아요 이제 김가루가 고기국수 그 국물 맛이 좀해쳐요 약간 이게 수제비나 뭐 칼국수 같은 그런 느낌을 나게 만들어 버리더라구요 그리고 국물이 그렇게 많이 진하지는 않아요 음. 근데 고기 육수가 진하거나 그러진 않은것 같아요 양배 내지 곡백이 안해도 괜찮을 것같아다 약간 이런게 잔치국수 느낌 이게? 네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의 우도 근고기 집인데 이제 원래는 이름은 운산식당 이라고 하는데 웨이팅이 정말 깁니다 보통 40분에서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 들어갔는데 일단은 테이블이 아닌 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오겹살 200g 에 19,000원 이에요 어 요거 좀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차림이고요. 뭐 이제 고사리나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국장도 기본으로 나오는데 요거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밥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시켜서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좀 두툼하게 썰어서 나왔고요. 이거는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흑돼지 라면도 하나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가지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라면 요거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이제 메인 그 부분에 파스타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잘 어울리거나 뭐지 고기하고 어떤 연관성을 찾아보긴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기 얘기를 하게 되면 고기는 사실은 좀 평범해요. 뭐 이렇게 맛이 없거나 냄새나는 그런 집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좋은 그냥 고기 판매하는 그냥 일반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이제 한 180g에 13,000원 정도 팔면서 김치나 미사, 미나리나 뭐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 올려서 이제 소뚜껑에다 먹는 집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집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어, 옆에 부재료들이 이제 고기하고 또 연관성을 좀 갖고 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이렇게 다시 재방문 할 거냐고 좀 물어보신다면 저는 재방문할 의사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아주 평범하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 환기가 안돼 가지고요 이 고기 냄새가 옷하고 머리다 뱄어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을 이걸 먹었는데 여행하는 4일 내내 머리하고 이제 그 옷에 그 냄새 뱐게 빠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정확해서 볼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봬요 메모를 했네 응.